안녕하세요 보험용서박찬란 대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태아보험은 22주 6일 안에 가입해야 된다 네. 이런 논쟁들이 많은데 22주 6일이 지나도 네. 가입 가능한 상품들이 있다 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22주 내에 태아보험을 가입하지 못하셨다 라는 네. 분들께 솔루션을 주신다면 일반적으로 22주 6일이 넘어가면 은 태아보험은 가입을 하지 못한다 라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원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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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지만 전혀 그렇지 가 않습니다. 22주 6일이 넘어가도 태아 특약만 가입이 안될 뿐이지 태아보험은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분들과 상담하셔서 꼭 가입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. 음. 그럼 태아보험 문의 주시는 분들 중에 네. 어, 그럼 이, 난 22주가 넘어갔는데 네. 어, 태아보험 굳이 가입할 필요 없지 않나? 네.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. 네, 이런 맞습니다. 오해들에 대해서 조금 정답을 좀 주신다면 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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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2주 이후에도 가입 가능한 퇴아보험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. 그러면 22주 이후에 가입할 수 있는 꿀팁 네 이런 것을 주신다면 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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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대 금액으로 꼼꼼하게 챙기셔야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태아 특약에서 가장 중요한 특약 중에 하나가요 선천 이상 수비라는 태아 특약이 있습니다 음. 이 태아 특약은 원칙적으로는 22조 6일이 넘어가면 가입이 안되는데요 선천 이상 수비가 가입이 되는 보험사가 있어요 어, 22조가 넘어가도 가입가능한네 출생만 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어, 어, 어디죠? 이 보험사를 공개를 해드려야 되는데 요새 금소법 때문에 네네. 방송에서는 공개가 좀 곤란하고요 이 부분에 사실 제대로 태아 보험을 판매하시는 전문가시라고 하신다면 모두 다 알고 계실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네, 네, 아시는 만큼 보험은 잘 활용하실 수도 있고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인지하시고 네. 상담 받으시는 게 중요하다. 네. 최근에는 이제 조합 설계가 일반화됐다고 라 말씀하셨잖아요. 을 네, 네. 어 태아보험도 조합 설계가 더 유리한 걸까요? 아니면 단일 설계 한 회사로만 가입하는 게좀더 유리할까요?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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경우에 두 회사의 한 가지 만기를 30세로 설정하고 전환을 하는 식으로 가입을 하신다면 합리적인 보험료로 좋은 담보를 오래도록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면 이제 고객님들 중에서 또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. 네. 그 만기 설정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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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할수 있는 게 3종 수술 정도 하시겠죠. 네. 그러면 그게 100에서 200 정도인데 어차피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되고 그게 80년 뒤에 돈의 가치가 있을지 음. 네.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. 음. 수술비는 80세 만기면 적당하지 않을까 라는 음. 생각인데 80세와 90세 보험료 비교를 해보셔서 음. 큰 차이가 없다면 90세를 선택하는 경우도 음. 있습니다. 음. 100세까지는 추천을 안해주죠 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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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년 납이 유리할 수 있을 거예요. 음. 왜냐하면 총 내는 보험료가 가장 저렴한 게 10년 납입니다. 음. 그런데 10년 납으로 하자니 매월 내는 게 많이 부담이 되시니까 는 20년 납을 선택을 많이 하세요. 음. 그렇게 따지면 30년 납이 유리한 거 아닌가?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. 납입 기간이 길어질수록 총 내는 보험료도 비싸집니다. 음. 보험은 장기 할부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. 그 이자를 덜 내고 더 낸다라는 거고 빨리 끝내고 싶다 음. 10년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고령산문을 중에선 계십니다 음. 두 번째 측면은 납입 면제 측면인데요 음. 납입 면제는 납입을 보험사가 대시해 주는 제도이거든요 네. 자, 내가 10년 납으로 보험 가입했는데 5년 있다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은 괜히 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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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대 이하에 계신 분들은 납입 면제를 고려하시는 게큰 의미가 없다. 확률적으로 도았어요 네. 네, 확률적으로. 그리고 이게 40대 이후에 계신 분들에게 보험료가 워낙 높아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잘 활용할 수 있는 확률적인 측면에서 되게 고려해 볼만 한데, 태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중심인 기능이 될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있죠. 대표님 의 생각도 저의 생각과 일치했다. 네. 뭐 요거를 좀 전달해 드리면서 태아 보험을 기본적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고민거리들은 이렇게 해서 어떤 기준들을 좀 세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태아 보험을 가입하기 가장 적절한 시기는 어때죠? 저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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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일 날 보험을 가입하나 한달 보험료 빠지는 건 동일합니다. 음. 9월 30일 날 2차 기형화 검사가 있다고 하시면 아무리 늦어도 9월 1일에는 가입을 하시는 게 좋다. 이렇게 음.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음. 물론 꼼꼼히 따져보시고 가입하셔야 돼요. 꼼꼼히 따져보시고 여러 설계사들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합리적이라고 느끼는 부분들 그걸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가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는 최대한 빠르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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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09058101 메가보험대리점 보험대리점 등록번호 2005108004 박창환 생명보험 손해보험 협회 등록번호 제20080985060012 이성범 생명보험 손해보험 협회 등록번호 제2008-098-002001 0 프라임에셋 박창환, 메가 이성범은 다수의 보험사와 계약체결 및 대리, 중개하는 보험설계사이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계약체결권을 부여받지 아니하였습니다. 박창환, 이성범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보험료 중 일부를 금융투자 상품을 취득, 처분하는 데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운영한 결과에 따라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 영상의 내용은 모집 종사자 개인의 의견이며 계약 체결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은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기속됩니다.